안녕하세요. 오늘 이거 갈치, 이거, 갈치 새끼 말리는 거, 이거 추석 밑반찬으로 좀 묻혀보려고.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긴 거는 좀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 머리까지 먹을 때다 먹으니까 칼슘이 풍부해요. 이대로 하면 너무 길어서 먹기 나쁘고 상에 놓기도 나쁘니까. 중불에서 살살 볶아줘야 돼. 다 볶아지지 않았을까? 이거만 볶으면 돼? 음,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거. 그냥 이렇게 수란 해도 돼. 막 따라 너무 잘 자르면 안 돼. 그냥 먹고자. 진간장. 이 흐리빨 뜨거우니까 부글부글 끓여내요. 뭐어떡하냐 끓으면 안 돼. 다안라보잖아안 돼서 안돼안 돼, 안 돼. 진간장 한 큰술. 고추장 물려서 요걸로 한두개 정도 이 버컵이 이렇게 나오지 정종 마늘 후추좀 넣고 고춧가루 홍고추 하나 풋고추 하나 그 다음에 파 들기름 양념을 살짝 볶아요 이렇게 양념 이볶아지면은 이제 살짝 볶아갖고 불을 끄고 좀 식으면 무치. 뜨거운. 내가 무치면 안 뜨거울까? 야 그럼 손으로 하게? 응 음. 약간 식은 다음에 그냥 무치려면 뜨거우니까. 뜨거워. 뜨거? 응. 계속 옴. 이게 뭐라 그래 이름을? 갈치무침 나 이거 이름 몰라요 <웃음> 갈치무침 요새 5일장에 가면 이 이게 갈치 말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무치니까 맛있네요 추석 때 밑반찬으로 해놨다가 이렇게 갈치 이렇게 말린 거를 복, 볶아서 무쳐봤어요 그게 맛있네요 <웃음> 추석 밑반찬으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